새벽이니까 좀 늦었나 싶어서 시동을 틀었다 그게 서너 번 생각이 너무 많아 내신한숨 담배 불을 켜올까 다 말았어 근데 뭐가 이렇게 많아 오늘따라 차가 지나가는 사람까지도 너무 뭐 이렇게 하나 남아 흔들릴 땐 아프게 울려 어디야 내게 떠나가 이신호등에서 지금까지 난참 많이 남았어 전화를 들었다가 놓기 서너 번 인스타에 너를 바라보기전고개 들었더니 뭐 이렇게 비었나 오늘따라 차가 지나가는 사람 하나도 난뭐 이렇게 하나 난나 눈네 안에서 마음이 들어 5,900원 하는 와인을 샀어 날 따라오는 잔안 같은 걸어 나의 숨을 새긴 널 되찾아 널따라같던 일에서 그때처럼 한 번만 다시 말해줘 밤하늘을 담았다고 난 널게 말해 손이라도 잡아줘 내 눈물도 너의 눈에 내뿔 다니 그런 것이 말이 어디서 본 적도 없잖아 가 시마의 너가 원하는 알자유니가나가락이라도 잡아주나 모든 날개 도대체 왜 떠나가는 거야 다 너의 눈동자가 밤하늘을 담아 넌 내게 말해 흔할 수가 쓴다 내 눈물도 사랑했